백문이 불여일견 100번 질문하고 뭐 답하고 하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것만 못하다 근데 여기서 볼 견자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는 기회를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마이클 허입니다 오늘은 백문이 불여일견 이라는 그 화두로 제가 연말 기념, 그다음에 이제 또 새해는 2023년도에는 뭔가 좀 새로운 계획으로 이제 뭔가를 보여줄 때가 됐다. 이런 그 그거 하에 이제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그 제안을 하고 말씀을 당당히 밝히려고 합니다. 3년 반전이 생각나네요. 제가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그 2019년도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요 조그만 책 그때는 천 원에 팔았는데 얇은 거. 누군가 이걸 갖다가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래갖고 제가 만들다 보니까 너무 체크리스트도 많고 이건, 이건 수평 사업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체크한다는 용어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용어조차도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됐는데 뭐 체크리스트가 많아갖고 다 빼버리고 진짜 정통 교본을 갖다가 하나 만든 겁니다. 이건 연습장이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데 이게 지금 무려 10만 권이 넘어 팔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두꺼워져 세 배로 물량이 늘어나서 요즘 뭐 여러 가지 그 종이값이 고그 모든 게다 따블로 다, 다 올랐어요 그래 갖고 다 지금 5천원에 판매하고 있는 이 책이 시발점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책을 갖다가 그렇게들 많이들 사용을 해서 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어, 뭐 이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 의뢰한 분이 저한테 그냥 어, 너무나도 이렇게 해박하신데 이쪽 네트워크는 아주 전문가신데 좀 강의 좀 해달라고 그래서 청량리 12주차를 2019년도에 7월 달에 시작을 한 겁니다. 고전 6월 달에 사당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대표 사업자님 계시는 그 거기에서 이제 제가 맨 처음에 4주차를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청량리하고 경인에서 7월 8월 달에 그거를 지금 12주차, 청량리 12주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2020 그래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애터미 석세스 시스템 가이드북 리뉴얼 안내 2020년 초판 통권 5천권 분권 2000세트 완판. 준 미팅 시대의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석세스 시스템 가이드 2세 출간 64년간 공개된 적이 없는 네트워크 시스템의 비밀이 완전 오픈된다. 상세 가격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마마하게 어 네트워크가 이런 거야? 어어 제대로 접는 좀 하신 분이네 그래 갖고 아주 굉장히 반응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원칙을 갖다가 원칙을 얘기하면서 더치페이 원칙 그러니까 그 더치페이 그 처음부터 그냥 문이 국장 문이 뭐 대구 막 이러다 보니까 는될 때는 좋아서 그저 목돈을 좀 받았는데 그 다음 6개월은 손가락 빨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전부 들 그때 동원된 사람들이 있으니까 는지금만 완장만 찬 분들은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밥값을 내야 되니까 그거 제가 더치페이 그 원칙을 얘기했더니 그것만 기억하시더라고 그래 갖고 너무 저 인기 좋았어요 그때 지금 도전하시는 모든 분들 거기 특히 장자 붙으신 분들은 국장급 이상들은 저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때 어 맞아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다섯 개의 원칙 중에 더치페이 원칙 하나가 그냥 너무나도 귀엽, 그분들한테는 그냥 쫄깃했던 거죠 그래서 어, 2020년 그랬더니 그냥 코로나가 와가지고 그거 동두천 신단진 전주 뭐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막 했거든요 청량리 경인을 필두로 해갖고 그렇게 했는데 어 코로나가 오는데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다가 우린 다단계인데 조금이라도 불미로운 사건이 있으면 안 돼서 딱 접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유튜브를 갔다가그 다음엔 2020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20년도에 막 해갖고 제가 19년도서부터 이걸 갖다막 하는데 어 그때까지는 이렇게까지 심각한지 몰랐어요 뭐또제일 또 아니니까 뭐 굳이 제가 그럴 것까지는 없었는데 아~ 강의를 하면 할수록 야 어떻게 네트워크하는 이대 애터미의 애터미언들이 아니 시스템을 몰라도 해도 해도 너무 모르더라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 모르니까 그 직급도 좀그 패들한테 그냥 일방적으로 다 그냥 이게 시스템이야 그러고 당한 거죠 쉽게 얘기해서 여태까지 그러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비분 비분 관계에서 이거 도대체 뭐냐 이거 완전히 그래서 2020년도 2월달서부터 제가 직급 도전을 갖다가 딥다 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 들어보니까 이건 저 같은 사람한테는 그렇게 제안하는 사람이 없어서 좀한 번도 당한 적이 없으니까 몰랐는데 그 하소연들을 들어보니까 이건 진짜 해도해도 해도 너무한 거야. 그랬더니 여기만 그런지, 않더니 여기저기 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마침 무슨 모처럼 일어나서 그냥 얘기를 해서 2월달서부터 직급 도전을 실탄을 만들어서 이게 잘못된 거고 이거는 완전히 사기협잡이다 그러고 그냥 좀막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아 그해 7월, 20, 2020년 7월 달에 너무나도 저희가 6월 달에 아자줌연합이라고 그래서 세곡동에서 그 젊은 센터장하고 그걸 갖다 딱 열었더니 사람들이 너무너무너 많은 반응을 보이고 그냥 물밑듯이 밀려왔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쉽게 얘기해서 아, 줌 미팅인데도 그렇게 그냥 또 그때 당시 줌 미팅이 좀 생경해서 그런 것도 있었고 이런 시스템을 한다는 데가 없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물려서 물론 내쫓춘 분들만 2,300명을 냈죠. 쳤어요 그러면서 어 그렇게서 해 이렇게 2년 반, 3년 가까이를 다가 지금 이제 또그 코로나 그 한복판 2년 반을 갖다가 월급계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래서 많은 성공자들을 배출했고 또그 성공자들이 전국 그 과정에 있는 분들 올라가시는 분들도 표정이 굉장히 밝아요. 왜? 돈이 되니까. 그것도 자기 카드 한 질르고 그냥 FM대로 그야말로 정직하게 이렇게 하니까는 떳떳하면서도 아, 네트워크란 게 이런 거구나. 바닥 네트워크에 정진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아, 시스템이 이런 거구나. 그거를 아니까 그분들의 표정이 어, 밝을 수밖에 없겠죠. 그랬더니, 어, 6월 달에 아자짐을 열어서 그냥 막 소속 센터 이전 문제 뭐 등등 해갖고 막 민원도 무지 많이 들어가고, 제가 뭐만 했다 그러면 다 그렇게 민원이 엄청 들어갔어요. 금서. 그때쯤 책이 나왔는데, 5월달에 나왔으니까, 2020년 5월달에 나왔으니까, 제 책은 보지도 말고, 저 왼수 같은 인간, 그래갖고 냐뭐 저는 완전히 금서화 시키고, 제 강의는 유튜브 듣지도 말고 그래갖고, 유튜브가, 유튜브 구독자가 많이 빠지고, 늘어나지도 않고 막 그랬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그래도 하는 분들은 열심히, 그,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하는 8월 달인가요? 7월 달에, 그, 이름만 되면 알수 있는 그 임페리얼이 나와갖고, 그 남자 임페리얼, 어, 제일 많이 받는 분이죠, 지금. 그 분이 나와서 검증되지도 않은 사람 거, 그것도 뭐죠, 직급도 낮은 분들, 그런, 그런 거, 그책 보고나 뭐, 이렇게, 그, 그런 거 유튜브 듣지, 듣지도 말아라. 아주 공개적으로 석세스 세미나에서, 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그래서, 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당신 때문에 저는 거꾸로 당신 때문에 이 문화가 이렇게 돼 버렸는데 지금 13년 동안 이렇게 깜깜 시스템을 10년 넘어 하신 분들뭐이거라애텀이라한 분들이 했는데도 이렇게 10년을 했는데도 하면 할수록 더 몰라 그냥 이렇게 무지몽매하게 만들어 놓고 모든 것들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서 반짝이 소 얘기해서 요번에 회사에서 반짝이 추가 제치에 나오는 그 원흉이 나와서 그렇게 저한테 저를 그냥 대놓고 저, 저 외에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저쪽 그러니까 제가 직격탄을 맞아서 했는데 그 이후로 어떤 반향이 났냐면 제가 윤석열 대통령처럼 제가 더 유명해졌습니다. 뭔데 그렇게 책을 못 보게 하는 거야. 뭔데 그 사람 유튜브도 보지 말라게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조씨의 책창사였다가 그냥 뭐 그냥 뭐 거의 책 장소로 거의 다 알려졌거나 뭐 거의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았죠. 그러다가 제가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졌죠. 그런 당투하는 소리 제가 듣고 있을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아, 누가 이기나 한번 보자 그러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와서 많은 성공자들이 저한테 막 커피를 보내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 걸 갖다가 수도 없이 그렇게 지내왔어요. 그동안에 줌 미팅을 갖다가 초창기에 아주 처음으로 도입을 해갖고 아주 그냥 야, 줌 미팅으로 하니까 효율적이고 진짜 시간도 절약되면서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도 모든 교육이 다 이루어지는 거. 아, 어, 그세곡센터그 대단한 그 젊은 그 아주 천재 같은 그 사람 만나서고 진짜 너무나도 많은 걸 갖다가 저도 배웠어요. 저도 그러면서 야, 역시 청출 어람이라고 저는 아무래도 좀 올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 40대 젊은 분들 진짜 나와서 이게. 깨치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는 제가 뭐뭐 뭐 동작도 뜨고 머리도 안 돌아가고 그냥 솔직하니뭐 게임이 안 되죠. 그래서 뭐 김영화 팀장서부터 뭐 임승영 사장서부터 해서 뭐 이세란 사장 뭐 등등등 최호의 체육사님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지금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거든요. 진짜 근데 그분들은 각자들 센터 소속이고 자기 센터니까 각자 사는데 만인의 뭐 이런 시스템 그거는 저 마이크로 어. 혼자가 거의 독이야 청청이죠. 요즘 뭐또 어디 또저제 거를 이렇게 해서 또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신데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자, 간단하게 그동안에 그거를 해서 지금 드디어 드디어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 갈지는 몰랐는데 3년 반이라는 세월을 해치고 2023년을 맞게 됐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오프라인 이제는 마스크 해제는 2월 에서부터 이제 실내도 어, 마스크 해제한다는 게 이제 벌써 어, 그, 매스컴에서 나오기 시작했고, 실제적으로는 모든 게다 해제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드디어, 2023년 1월 달서부터, 제가 그, 전 3년 반 전에 했던 그 청량리 12주차, 그 12주차는 지금 들어도, 제가 들어도, 야, 나 참, 저렇게 내가 할수 있겠나? 할 정도로 참 잘했어요. 그래서, 아주 투박하고 초기 형태에 진짜 좀 보잘 것 없는 그거였는데도,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지금도 많이 보고 있고, 풀 버전, 저 마이크로 풀 버전을 갖다가 지금도 계속 보시고, 댓글 다, 글 다시고, 저한테 또 전화도 주시고 한 분들이 해서, 저는 굉장히 그 보람되고 있어요. 뭐 생기는 건 별로 없어도, 거의 없어도 아주 굉장히 이렇게 됩니다. 그동안 저희 유, 유 어, 그런 뭐, 임페리얼이 나와서 그냥 공개적으로 저를 못하게 하고, 책도 못 보게 하고, 그 여러분들 다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와중에서도, 구독해지하지 않고 으시 계속 꾸준히 늘어나서 지금 5,600명이 됐어요 그그그틈 바구니 속에서 지금 여태까지 나왔다는 얘기 그거는 5,500명이고 제가제 책이 7,600권 정도가 돌파해서 지금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숨어서 왜 이걸 우리가 숨어서 해야 되는지 되게 우픈 얘기지만은 자간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구독자도 많이 늘었고 많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여기저기서 있거든요 자, 3년간에, 그냥, 그냥 3년이라고 잡자고요. 그냥 만 3년이 넘었죠. 3년 반대 갑니다. 거의. 그쵸? 그렇죠? 3년. 만 3년이 넘었는데, 그 공간을 갖다가 이제 좀 한번 따져본다면, 뭐냐면은, 그 3년 반 전만 하더라도 1분 스피치 그러면 그게 뭐야? 그랬던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어, 여기저기서 스피치들을 합니다. 뭐 자기소개 정도 그 다음에 뭐 1분 스피치에 1분 스피치를 둘로 나눠 가지고 1분만 소감 발표하세요 이렇게 하는 1분 1분 강조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예 그리고 또 1분 스피치를 하라니까 고, 그 시간에 이렇게 약간의 그 교육이 필요하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교육이 되면은 1분을 다 맞춰서 거의 그 금방에서 다 1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5초 20초 이상에서 딱끊는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그냥 매번 강조하고 책을 쓰고 별짓을 다 해서 그렇게 홍보를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다 보니까 이제는 일분 스피치, 잘은 모르지만, 일분 1분 스피치, 일분을 모방하시는 분들, 또 3분 스피치 막 이렇게 해고 어떤 형태로도 그런 것들이 여기저기 우리도 하, 하, 하거든요? 그러시 분들이 꽤나 많아졌어요. 그 3년 반하고 지금 사뭇 틀려졌습니다. 그 책이 1600권이 나가고 이 책은 그천 원짜리 시절부터 삼천 원을 거쳐서 오천 원 지금 이렇게 두꺼워진 오천 원짜리가 나올 때까지 나간 숫자가 십만 원이 넘습니다. 계속 연수 그래서 지금도 삼십 권 사십 권 이십 권막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이 꽤나 있어요. 한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얘기한 대로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냥 나름대로 이 서식에 맞춰서 하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줌이 줌 센터니까 줌을 했더니 거기 젊은 친구가. 젊은 센터장이 이렇게 와갖고 예의도 안 갖추고 들어오고 이런 거 그런 걸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 이유도 없고 그 사람이 굳이 뭐다 센터 사람들한테 그렇게 뭐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그 교육을 시킬 이유도 없는 분이니까 저를 봐서 이렇게몇번 이렇게 해줬어요 진짜로 근데 이제는 오프라인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저, 제가 오프라인 뭐전 나이가 예수 내시고 하니까 이제 내년이면 몇해나 뭐, 뭐 있으면 예수다섯시 되네요 저는 아무래도 오프라인을 좀 즐겨 하고 오프라인 쪽이 좀 강합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대중 강연들 그래서 뭐 요거는 한 20명 정도 내외 그 정도에서 하는 게 가장 효과가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성인들 교육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본인이 그 과정에서 깨달아서 이렇게 해야지만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첫도에 얘기 말씀드린 백문이 불여 일견 그래서 100번 질문하고 뭐 답하고 질문하고 질문하고 뭐 어쩌고 하는 것보다 한번볼 견짜거든요. 제일 끝에 있는 견짜가. 그러니까 는한번 보는 것만 못하다. 100번을 물어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것만 못하다. 그게 백문이 불여 일견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볼 견짜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해보 직접 해보는 기회를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래서 전전 시간에도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그 전설적인 할머니가 얘기했던, 어, 써봐, 와봐, 해봐. 써봐, 와봐는 자랑하에 대한민국 아니라 전 세계 앞으로, 앞으로 100년 동안에도 애터민을 장할 자는 13년 전부터 지금까지도 없습니다. 어느 네트워크에서 본사, 회장님이 직접 나와서 본사 주최 미팅을 다가원대하고 석세스를 13년 내내 만 13년 내내 단한 번도 안 빠지고 이렇게 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그런 것 조차를 열지를 않아요. 사업자들한테 맡겨놓고 그룹 운영을 하는 거고 거기서는 행정적인 처리만 해주는 게 본사지. 여기는 그 이런 애텀이라는 이런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 봅입니까그 60년, 50년 50 동안 그 뭔지 모르지만은 깨지지 않았던 절대품질, 절대가격. 그 그게 절대품질, 절대 가격이 비상식이죠. 그죠? 렇 네트워크 제품들은 다 좋은 건 하는데 가격이 3배 높았어요. 근데, 회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듯이, 근데, 절대품질에, 그 절대품질인 절대 건 인정하는데, 절대 가격을 왜못 맞추지? 유통비용 60%가 없어지고, 광고, 아 30%가 없어지고, 광고비용이 없는데, 왜못 만든다는 거야? 그거를 의문을 갖고 실행에 옮겼기 때문에, 그 강경한 말기에 진짜 그냥 진짜 저잘분하시면 그냥 저 세상 갈뻔 하신 분이 지금 이 어? 대한민국에서 그냥 제일 존경하는 그런 기업인이 돼 있고 진짜 여러분들 다아시는거 아니겠습니까? 서바 와바까지는 뭐 애터미의 그 발꼬락도 쫓아갈 회사가 앞으로 나올 확률도 없습니다. 이런 회장님의 강력한 의지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와서 우리는 가만히 앉은 자리에서 초기에 시작했다는. 그걸로 거기에 초대만 해도 성공하는 사람들이 나왔었어요. 초기에는. 지금은 아닙니다. 그 직급 도전 그들 때문에 수백만 명이 고만뒀거든요. 그분들이 나가서 미쳤어. 내가 8만 8천 원짜리 쓰게 6만 7천 원짜리, 6만 2천 원짜리, 지지니까 5만 9천 원짜리도 아직도 있구만. 아주 그냥 쥐 잡듯이 잡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건이 그 나간 사람이 회사에서 2년 전인가 얘기했다. 그 인원이 800만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1000만 넘었을걸요? 근데 그분들이 그냥 쥐잡듯이, 어, 더 5만 8천 원짜리 없나 5만 9천 원짜리 없는데 이 재판매가 없어지겠습니까? 원하는 수요가 탄탄하게 있는데, 에? 그러면 그냥 어떻게든지 그 공급하는 자가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직급도전은 절대로 없어질래? 없어질 수가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지들이 판무덤에 지들이 예, 빠진 것도 되지만은 그렇게 고만둔 사람들이 우리의 그 재판매분을 갖다 사주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추가적인 제조치 때문에 이제 그냥 물리적으로 이제는 회사에서 그걸 용납 못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는 썩어요 그냥 겉으로는 뭐 초고속 성장 뭐 애터미를 당할 수 없어 그러지만은 실적으로는 지금 벌써 썩고 있던 겁니다 우리 물건을 재판매를 해 갖고 그거를 우리 고만둔 사람들이 다써 줘. 그래서 그러니까는 그런 아주 악순환 최고로 나쁜 아주 그냥 이중적으로 나쁜 그런 거를 갖다 이제 발본색원하겠다는면서 이제 강력한 재제치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강의 끝나고 여러분들한테 이러신 분들 대상을 얘기하면 어떻냐면은 요거 대상을 잘 들으세요 대실적 그들이 만들어 놓은 대실적 이 있죠 그냥 막 대실적으로 그냥 친지고 뭐고 그냥 다한 줄로 붙여야 돼 그래야지 한줄 소실적을 만들라고 고만두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그 소실적 때문에 희망공은 허벌 나게 당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설정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들을 역용할 필요가 있어요 대실적들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실적 만드는 소실적을 만드는데 만들었다가 또 깨지고 만들었다 깨지고 그러니까 맨날 나는 거지야 뭐이런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쎄고 네. 쎘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1차 대상이 됩니다 1차 대상 그분들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이 있겠요 정통 시스템대로 진짜 카드 안 긁어 하고 상식적으로 봐도 이건 아니니까 난 진짜 정통으로 제대로 배워서 늦게 가더라도 근데 절대로 시스템 나중에 배우 보시면 알겠지만 은 늦는 게 늦는 게 아니거든요 시스템 해 가지고요 시스템 배우셔 갖고 여러분들이 한명두 명씩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제가 이 오프라인 미팅을 통해 갖고 결성된 사람들을 그 기준으로 해서 그분들끼리 줌을 연합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일정 기간 아난 요정도 배웠으면 진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어요 어디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네요 그럼 줌으로 뭐한 제가 운영하는 줌으로 열어놓으면 여러분들도 참여해서 같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그그 아, 그 2년 반 동안 줌 미팅하고 유튜브만 하면서 이제 줌 미팅에서 가 어떻게 여는지도 모르고 누가 초대하면 들어가서 그냥 비번 누르고 들어가는 것 정도만 했는데 저도 요즘 곧잘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를 도와서 호스트를 맡아주고 거기 보이지 않는 데에서 스태들이 많이 움직이거든요 줌이 몇십 명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몇십 명씩 이렇게 들어와서 하는 거는, 그 뒤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음향, 뭐, 뭐, 음소거, 뭐, 뭐, 뭐 해가지고, 또 자막 올리라고 그러면 또 자막 올려야 되고,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 그 스텝들이 일곱, 여덟 명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재원들이 그동안 제가 이 코로나 시즌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못할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 말 맞다나 내가 제가 하겠다고 생각하면 내일 당장이라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줌 미팅 오프라인 시대가 됐으니까 이제는 제대로 집약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그냥 여러분들이 백명이 불여일 견 보는 게 아니고 직접 해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제 커리큘럼 대로 그렇게 하면 해보니까 옛날 3년 반 전에 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청량리 12주차 하고 같이 생각하시면 이건 절대 오산입니다 그동안에 줌 미팅을 하면서 생겼던 노하우에, 그 다음에 거기서 했던 워크샵에, 모든 거를 총동원해서 이렇게 하면은 그때하고는 질적으로, 질적으로 틀리죠. 그때는, 어, 강의가 이런 거였거든요. 다. 그 청량이 12주차 할 때는. 1분 스피치를 왜 해야 되며, 팀워은는 뭐고, 자영사업은 뭐고, 그러니까 원칙과 개념 설명하고, 책에 다 써있는데, 이제는 5,600명의 구독자와, 그 다음에 책이 7600권이 나갔으면 많이 사람들이 이제는 알아요 제 유튜브도 꽤 그냥 아주 고수분자로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이 막상 한번 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도 이런 걸 열어 달라는 분들이 벌써 몇년 전부터 계속 있었는데 뭐 코로나인데 뭘 어떡합니까? 드디어 이제 모든 게 열렸기 때문에 이제 그러신 분들 독립해서 나가 이제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오히려 지금이 더 빨라 위기라는 거는 위협과 기회 있지 않습니까? 자 회사에서 오죽하면은 추가적인 가중 조치 그거를 갖다가 그냥 강력하게 실시를 해요 이제 드디어 2023년 초서부터 이제 그거를 갖다 강력하게 이제 시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그거에 대안책으로서 할수 있는 그거를 갖다가 분명히 제시하고 여러분들이 와서 직접 아까 써봐, 와봐, 해봐. 써봐, 와봐까지는 아주 그냥 회사 원데이 석세스 가서 그냥 뚜껑 다 날라갔네. 와봐까지는 너무 잘됐어. 그런데 해봐를 회사를 본사에 가서 해봐요. 그죠? 결국에는 소속 센터로 가서 했는데 여기서부터 직급도전 그문제기들이 전부 잡아서 그냥 이 문화를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센터로만 가면 다 그렇게 돼버려. 그 센터를 교육을 시키라는 센터였는데 직급 도전 시키는 그 도장이 돼버렸다는 얘기죠. 직급 도전. 앵벌이 시키는. 차기와 협잡이 난무하고 그냥 오로지 양심도 없고 이런 대로 그냥 전 센터가 거의 다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좀덜 하냐, 쎄냐, 덜 하냐 이거의 차이지. 그래서 이제는 다시 오프라인 시절이 왔으니까 진짜 아,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아, 해보니까 재밌고 쉽네? 이게 왜 시스템이 쉽냐면은 복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렵게 하면 누가 복제를 합니까? 글눈 모르는 사람, 말만 할줄 아는 사람이 어떻게 그 어려운 거를 할수 있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아주 쉽게, 그리고 누구나 이해만 할수 있으면은, 그리고 할수 있게끔, 또 재미나게. 제가 이제 그동안의 노하우가 어마어마하게 쌓였고, 여유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그거를 다 제공해 주는데, 자. 대상은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딱 하나 모든 건다 조건이 있죠 딱 하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신청하라니까 막 그냥 어, 나막 소식적을 내주면 좀 이렇게 좀 소식적만 키우면 좀될것 같아 요 그냥 막 그게 소원입니다 그러신 분들 뭐다 됩니다 다 되는데 딱 지원을 하는데 어떤 분만 안 되냐면은 수동적인 분들 있죠 이미 학습화된 무기력증에 빠져 가지고 수동적인, 난 본부장인데, 나, 아우, 난 스피치만은 못해요. 이런, 이런 진짜 바보 같은 소리 하는 분들 있죠? 진짜 바보 중에 상바보 같은 사람들 있죠? 난 바보야. 그러고 하는 소리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수동적인 거에 쩌던 분들은 여기 와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능종, 그거에 반대인 능동적인 건 어떻게든지 내가, 내가 뭐든 배운 건 없고 뭐 어쩌고 저쩌고라도 나 자당 안에 내가 어떻게든지 한번 해볼라 해 그래요 뭘 사람하는 건데 못할게 어디있어이 정도의 능동적인 사람이 하면 다 돼요 근데 수동적인 분들 있죠 난또 거기 가서도 듣기만 하고 그냥 이래, 나 그냥 그동안에 했던 거 그럼 거기나 부칙금 도전 그 강의 듣는, 거, 듣는 거나 여기 와서 그 강의나 별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내가 진짜 뭔가 요번에는 내가 이 2023년 이거 해가지고 내가 드디어 내 소시적 제대로 만들어서 나도 좀 나도 오토 판매사 오토 팀장 대보자 이러신 분들 있죠 오토 판매사 됐는데 좌우에 두명두 두 명을 갖다 키우는 것과 전혀 노하우가 없어 그게 다 시스템에서 키우는 거지 개인 개인 장기로 못 키웁니다 대단한 몇몇 사람 빼놓고는 그거 힘들어요 저도 못 해요 그거 시스템이 받쳐주기 때문에 시스템에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신 분들은 저한테. 여기 전화번호 나갑니다. 그래서 이거 요광은 어 제가 어 1월 달은 지금 이렇게 올인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지금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전화번호 있는 대로 저한테 1차 상담을 어저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제가 지역이나 모든 거다 체크해서 어 그러십니까? 아 그리고 이거는 절대로 어 여러분들이 저한테 전화로 하는 거는 전화로 하고 이런 거 절대 익명성이에요. 절대 제가 오픈 안 하고. 저희끼리 이렇게 모임을 갖고 해서 미팅을 갖다 12주차를 진행하는 거를 갖다가 딴 분들한테 뭐 이게 유튜브 상이나 모두 일체 제가 공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소그룹으로 여러분들의 익명성 보장하고 진짜 모르게 왜? 직급도전이 무서워서가 아니거든요. 걔네들 패거리니까 무서워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왜냐면 걔네들이 숫자가 많고 막 이러다 보니까 깡패짓을 한단 말이죠. 근데 크게 제가 말려들고 싶은 마음도 없고 저 말려들어도 하나 겁낼 것도 없는데 이분들이 지원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절대로 그거는 비밀, 어, 익명성 다 보장하고 제가 그냥 저희끼리 속닥해서한 분이라도 아 시스템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거를 직접 느끼고 직접 해볼 수 있게끔 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걸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전화로 많이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되고 안 되고 제가 이렇게 다 수동적인 것만 빼놓고는 뭐 다르지 않습니다 수동적인 분은 저한테 전화하지도 않겠죠 그러니까 는뭐 거의 조건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제 오프라인 제대로 열렸을 때 2023년 마이크 허가 직접 운영하는 그 오프라인 진짜 센터 미팅을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해 보시고 직접 할수 있게끔까지 제가 만들어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시고 2023년은 좀 밝게 시작하는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